중기 때가 염색체 반차기가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? 오 그렇군요 왜반차기가 좋을까요? 1, 2연로 있가서 그렇군요 아 선생님 진짜 또 모르는 게 없네요 선생님, 그럼 후기 때는요? 밑 <웃음> 이거, 염색 분체가 떨어졌어. 아, 선생님,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거예요? 어, 이거 중요한 것 같아. 슬면좀 써주세요. 그렇군요. 근데 그 말기는요? 이렇게... 까 다시 생 햇... 음! 생각 네! 이는요? 또 다시 생기나요? 인도?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경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네 달만에일등한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